네, 안녕하세요. 싸의벽 주인장 조수입니다. 대박이야! 자, 오늘은 이 동킹 장동민 씨의 판파판정 때문에 제가 너무 피해를 봐가지고 요즘 됐어요. 무기대 인간의 대결. 검도대 유도의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도 유튜버 호구 커플 나와주세요!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소 요청이 진짜 아게데아네 아까 뭐라 그러셨나요 조주동이 딱 뭐라고 하셨나요 대박이야 <목소리> 대한민국 대표 전 세계 유일의 검도 유튜버 소개 좀 저요? 네. <웃음> 검도 유튜버 많은데요 <웃음> 아, 아, 검도 칠년 됐어요? 아니요 연애를 칠연하고아 연애 친구야 아 진짜 나 검도를 출년했다는 데가 있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거하하하하하하하도하 건데 한번 해봤잖아요 저는 저희 채널에서 검도하하도하하하하하하하 자신있어요? 자신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는 아직 1단도 못땄잖아요 1단도 못땄어요네1단 아직 못땄어요 근데 저희를 섭외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는 검도가 무섭다 오. 검도가 약간 두려운.. 두려움두 <웃음> 그게 아니고 7년차는줄 속았다고 <웃음> 자 그래가지고 뭐해야돼요 이제? 뭐해야돼요? <웃음> 이제 뭐가 남았냐? 아 맞다 채널에서 네. 대결 좀 네. 봐, 네. 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면 검도랑 유도랑 룰을 좀 정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뭐 어떤 거를 양보해드리자. <웃음> <연구해드리고. 웃음> 아 저희는 검도할 때는 상대방 때리면 멈추거든요. 검이잖아요. 어찌됐건 네. 이걸 잡지 않기. 음. 잡지 않기요? 네. 제 주특기가 뭐냐면 지금 무협소설 보고 이칼 잡기. 아 연말을 오지게 해왔습니다 오지게? 네. 칼 잡기 룰이 있어야 돼요. 나도 보여줄 게 있어야 돼. 근데 손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맞으면 손끝이... 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웃음> 생각보다 <웃음> 아파요. 우리가 그럼 룰 하나씩을 걸고 칼 잡기에서 이긴 쪽이 원하는 룰 가져가기 그칼 잡기에 아 대한 룰을 자기가 정할 수 그렇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헤드기 안 쓰셔도 되겠어요. 아니, 되겠어요. 철저히 단련돼 있다니까 아, 알겠습니다. 제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웃음> 세번 중에 한 번만 잡으면 이기는 걸로 해도 되네 세대 맞으시게요. 거 자꾸 내 맞는 거예요. 왜 어, 그쪽이 신경 있어요. 아, 네, 어, 맞는 건안돼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웃음> 생머리를 때려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 때리겠습니다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웃음> <웃음> 괜찮으세요? 네? 두어 남았으니까 헤드기어 끼고 할게요 어우 <웃음> <씨>, 너무 빠른데? <웃음> 괜찮으세요? 아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스피드에 놀란 거니까 그충격이 놀란 게 아니고 <웃음> 맞을 만은 한데 맞는 게 일상이었어요. 아,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요, 살살 이렇게 두려 보라고요. 살살 해주에 이게 살살 아까 똑같이 때렸는데? 살살 아, 해주세요. 아니 제 말은 톡톡톡 해가지고 아그 미트 테스트 네, 하듯이. 알겠습니다, 네. <웃음> 아니 저, 진짜 초면 이런 말할줄 몰랐어. 미친 놈이 줄 알았어. <웃음> <금방>. 너무 <웃음> 놀래가지고. <웃음> 아니요, 졸라 바르네. <웃음> 머리야, 머리야, <웃음> 간다. 머리야, 아이웨이! 머리야. 아이웨이! 잡지 않았어요? <웃음> 머리야, 머리야, 머리야. 아이웨이! 제가 졌으니까 네.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아, 칼 잡기만 빼는 걸로. <웃음> 일단 가보고, 네. 일라운드 해보고. 해보고. 2라운드 상세 조정을 한번 다시 해보죠 상세 조정 네. 그막 세게 때리면 점수가 많이 들어가나요? <웃음> 그 이런 게 있어요? 검도에? 아니요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요 하면... 왜 없는 룰을 만들어요 <웃음> 검도에 <웃음> 특별한 룰이니까 특별한 룰이니까 <많았으니까>. 특별 <웃음> 막 만약에 K.O가 되거나 막 이러면 되겠지. K.O를 시킬 수가 있어요 검도? <웃음> 목을 찌른다거나 미친놈 들어서 그어요 1분 30초 2라운드 검도는 1점 1점 에 연타 허용 허용 음. 오. 어. 대신 유도는 던질 때마다 3점. 3점 2라운드 포인트 합산제로 음... 승패를 가릴게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요 오늘도 돌아온 대결의 시간 오늘은 바로 유도 대 검도 종목의 대결인데요 바로 주장 없는 리얼 대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의 조준호 선수 그리고 검도의 호그 커플 영원섭 선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맞겠다. 에! 거기다 꽝! 검도 1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수도 없어. 수도 없어. 수도. 네. 수도. 아니, 손목이 아니고 여기로 막았는데? 아니, 이거까지 점수 주면 뭘로 네. 막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여기 지금. 여기 주세요. 네. 여기 여기. 죄송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 예! 꽝! 예! 검도 1점. 거리를 어떻게 좁혀야 되지 생각하고 있는데? 검도 거리 아니었던 거지 와... 그냥 내가 유도로 이기려면 맞으면서 들어가야 된다 얼마 남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웃음> 시간 똑바로 누르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 저 <웃음> あ! <スタッフ><スタッフ><スタッフ> 네? <웃음> 잠깐만! 이렇게! 어. 아, 방금 건검 없이 할까요? 어. 그거 왜 때렸어요 그러면? 아, 어, <웃음> 네 그럼 앞으로는 붙으면 스탑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움의 벽 조준호 대 호흡 커플 여원석 스타트! 1라운드 중간 점수 검도 6점 유도 3점. 아니 야! 정말 너무 불리한 데이 <웃음>